정말 똑바로있다 저거 한번 더 맞으면 내가 밥 살게. 와. h 리가 어,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? 뭐야, 구야 맞았는데 여기? 언프로 오랜 만이야? 잘 지냈지. 잘있었지 요즘? 토 바깥에 집이 있었어. 나도 맨날 운동하면서 몸이 왜 이래? 뭐? 내가 갔다 오면 다리 가는 거지? 나도 다리는 좀. 우리 같은 게. 선생님한테 배우잖아. 그니까. 러나한번 어. 보여줘. 한번 어떨까? 보여줘? 어. 오랜만에 한번 보여줘야겠는데? 나 SNS에서 봤어. 7번 아이언으로 230m 치는 걸잘 봤어. 아 너무 좋지. <웃음> 사람들 보여주려고 또 올려놨어. 와. 일단 거리가 많이 나가려면은 나는 요즘 탑을 좀 높이고 있어. 아, 위로? 딱 높게 들어야지. 지면 반력을 잘쓸수있잖아 음 요즘 트렌드대로. 요즘 진짜 유행대로 가는. 어 유행대로. 거. 나는 유행에 민감하거든. 완전히 높여가지고 어. 이렇게 치면 어. 거리가 조금 많이 나가. 일단 캐리로 이미 넘어갔지. 우와.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장타가. 아니 어떻게 치는 거야? 이렇게. 탑을 높이는데. 탑을 자 이렇게 낮게 들잖아 그러면은 어. 지면에 힘을 쓸 수가 없어. 어. 위에서 오케이. 들면은 끌어내릴 수가 있으니까내려 <웃음> 여기서 샤프트만 높이면 거리 완성이거든. <웃음> 나나한번 어, 해봐. 살을 좀 높인 것 같은데. 어. 아, 아. 어. 좋았어. 좋았어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사실 이상한 방법이 좀더 많긴 한데. 그게 어. 추천하지 않아. 나는 <웃음> 어, 그래도 해. 성적을 내줘야 어, 되니까. 성적 내야 되니까. 어. 약간 높여 주라고. 그럼 살... 좀 바깥쪽으로 가야겠네. 약간 바깥쪽으로 가는데 음. 그 동작이 어. 그체가 더 샬로우하게 들어올 수 있어 가지고. 아, 높여 주면은 어. 그만큼 공간이 많아지니까. 그렇지. 그렇지. 그 스윙 내려오는 그 토크가 세져서 거리를 좀더 멀리 내보낼 음. 수도 있어. 이렇게 야, 나 이러다 나 장타운 되는 거 아니야? 전향해야지, 응, 전향해야지. 정말 똑바로 친다. 근데 스피드가 좀 늘었어. 그렇 확실히 이게 높여지면서 여기 공간이 많아지니까 음. 좀 진짜 괜찮은 거야 그렇지. 그러면은. 반대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, 네. 그 드라이버를 똑바로 보내려면 어떤 게 중요한 거지? 힘을 최대한 많이 빼고 이 헤드를 응. 많이 이용하려고 어, 헤드 무게로. 헤드 무게로. 응. 나는 좀 부드럽게 쳐도 이 스팟에만 잘 맞으면 멀리 간다고 생각한다. 아, 좀너 입장에서는 좀 살살 치면 똑바로 갈 거야. 아, 너무 세게 치니까. 그럼 그럼. 내가 한번 쳐볼게. 좀 응. 똑바로 가게. 어, 근데 손길이 보니까 부담스럽다. 오 진짜 똑바로 친다. 야, 또 맞는 거 아니야? 또 맞았다, <웃음> 또 맞았어. 티를 나는 많이 높이는 걸 추천해. 음... 그래야 스핀 양도 좀 적고, 약간 이렇게 올려치는 그런 어, 느낌으로. 올려쳐야 좀 공이 잘안 뒷바람 때 공이 잘 안이는 것처럼 음... 좀 올려쳐줘야 좀아니니까한번 네가 이렇게. 아, 쳐. 한번 그렇게 쳐볼까? 저기를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응. 너가 알려준 팁을 이용해서 한번 쳐볼게. 어, 오, 나도 좀 똑바로 갔는데 어, 이번에 똑바로 갔어. 근데 이게 사실 캐리가 중요하거든. 음. 네, 진짜 캐리를 잘 뽑아낸. 근데 이번에 지, 차가 잘 나온 거 같은데, 제이브리 그두개 있어. 그렇지 두개 있어 가 예전에 빠였으면 지금 프레임으로 돼서 좀더 안정감이 네, 있습니다. 레모나 사각형 이스타에서 음. 보다 보고. 네, 이거 네, 네, 네. 아, 이거. 아 이거. 실기적인 네. 선수도 많이 쓰고. 올려서 쳐볼게. 치면 칠 수록 똑바로 나가는데. 맞다, 맞다 맞다. 어. 너무 왔다. 똑바로 친적 처음이니까. 우리 진짜 감사해야 돼. 이 그러니까, 차가 너무 잘 나와. 차가 좋아서 그런 거 같은데. 계속 똑바로밖에 안 가니까 반칙이지 뭐. <웃음> 이러면 장타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. 올해도 뭐 엄청 승승장구하고 또 장타 대회가 뭐 해외도 있고 진내도 뭐 있잖아 있지. 그냥 어디서든 가장 멀리 보내는 한국 선수 아. 중에 가장 멀리 보내는 내 친구가 되길 바라 고맙다, 정우야 <웃음> 우리 정우 이제 한국 집어먹고 C 네. j 투어 가가지고 네.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필밀 캐슨이라고 생각하거든 이제 뭐. 세계 함정호가 될수 있는 2021년의 되기를 기도할게. 우리 같은 지역에서 만약에 음. 장타 시합 나 시합 하면은 같이 봐서 반하는 건 아, 무조건.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.